몇년 전부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이 있는데 이거 괜찮아 가지고 계속 쓰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 마카롱으로 처음엔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름이 변경되어서 마이클이란 이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마이클을 실행을 하면 은 음, 처음 나온, 나오는 화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 연비와 누적 주행거리와 최근 구간연비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록을 살펴보면 그동안에 어 주유했던 거 그리고 정비내역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월별 지출, 연비, 뭐 주유량, 운행거리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기 쉽게 알려줘요. 2019년부터의 기록이 이렇게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주유를 하게 되면 누적 주행거리와 주유 금액 입력하고 현재 그 주유소, 해당 주유소를 체크하면 그리고 완료하면 바로 최근 구간 연비가 곧바로 계산돼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GPS가 연결돼 있으면 곧바로 인식을 해서 현재 위치에 나와 있는 주유소가 바로 뜨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건드릴 필요가 거의 없어요 누적 주행거리와 주유 금액 아니면 은 주유량 요거두 가지 누적 주행거리는 꼭 입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입력하면 나머지는 그 해당 주유소에 그 유가 시세를 반영해서 자동으로 입력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입력하면 된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놓고 완료를 누르면 바로, 최근 구간 연비가 계산되어서 표시됩니다. 어, 저는 처음에는 이 연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어플을 사용했었는데, 어, 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지출이나 연비, 그리고 1년 단위로 이렇게 딱 한눈에 보여지는 요 그래프, 요런 게 이제 관리 차원에서는 더 유리하니까, 지금까지의 총 주유비, 정비비, 그리고 그 합한 모든 총지출 관련된 총지출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산되어져서 나오니까 어, 편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 정비 목록에 보시면은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 이런 경우였는데 점화 플러그를 점검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체 교체를 했으면은 점검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어, 점검에 해당하는 해당 사항은 무시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첫 화면에 여기 내차 점검에 경고 표시가 나와요 거기 들어가면 거기 해당하는 목록이 여기 뜹니다 그런 오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 교환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 표시되는 게 빨간 경고 표시가 나오는 게 청소를 안하고 곧바로 교환을 했다 그러면은 교환을 했으면은 자보자고요 여기서 47900 현재 주행 거리입니다 마지막까지 지출 금액을 빵원으로 하고 가상으로 지금 이렇게 만약에 입력을 하면은 자 교체를 했으면은 청소에 대한 그 해당 점검은 무시되어야 되잖아요 이제 의미가 없죠 교체를 했는데 새 건데 근데 청소에 대한 거는 이렇게 빨갛게 경고 표시가 납니다 그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저처럼 그냥 알림 자체를 설정 들어가서 그냥 다 해제해 버리면은 상관 없으니까 뭐 내가 필요한 거는 그것만 이렇게 보면 되니까 이렇게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림 같은 거는 굳이 필요 없다 그게 어 제가 권장해 드리는 설정 방향이고 어그각 개인이 사용하실 때는 자기 그 취향에 맞게 입맛에 맞게 그 옵션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저 에어 필터 교환에 대한 항목은 지금 그 임의로 가상으로 입력한 거잖아요. 잘못된 정보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를 눌러서 수정이나 삭제해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홈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 사진 이 타이틀 사진은 사진과 여기 입력되어 있는 차량 번호 이런 정보는 어떻게 보냐 차 정보 보기 들어가서 여기 사진 이 작은 사진 아이콘을 클릭하면 은내 차량에 대한 사진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기본적으로는 이걸 삭제하면 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뭐그 해당 차량에서 보여지는 그 엠블럼 고유 마크 있죠. 그게 나타날 거예요. 아마 요런 지금 kr 모터스의 요 기본적으로 차량 번호가 이렇게 밑으로 나오고 위에 또 차량 번호가 똑같이 크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요 옆에 보면 자세히 보면은 또 연필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차량에 대한 애칭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바둑이 아니면 뭐 붕붕이 뭐 이런 식으로 그 애칭을 지어서 부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던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당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홈 화면은 이렇게 꾸미는 방법이 있고요 차량 변경을 하면은 누적 주행거리에 느낌표 표시가 나오네요. 어떤 경고 표시가 나오는데, 주행거리가 32일째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내가, 음, 장기간 기록을 빠뜨리고 안 하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노파심? 뭐 그런 뭐 배려의 차원에서 이렇게 경고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자가 기록을 빠뜨리고 안 하지 않았냐 혹시나 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뭐 그런 의미의 그 경고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기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핸드폰을 그러면은 저는 구글 계정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데이터를 따로 백업하지 않아도 로그인만 하면 돼요. 곧바로 뜨죠. 똑같은 데이터가 그대로. 마지막에 있었던 도림주유소 주유기록이 그대로 살아납니다.